영화 시티헌터의 마지막 결투씬 싸움의 전병인줄 알았던 테러범들의 두목이 갑자기 쇠막대 두개를 꺼내 들고 현란한 쌍봉수를 구사합니다 여기에 맨몸으로 맞서는 성룡의 고군분투가 매우 코믹하게 그려지 는데요 이후 다양한 무기를 통해 합을 겨루는 두사람의 화려한 액션 이 글자 그대로 짜릿한 쾌감을 선사합니다 오직 성룡의 영화에서만 느낄 수 있는 경파한 리듬감이 포인트 성룡의 골수팬들에게는 다소 호불호가 갈리는 작품이긴 하지만 왕조연과 구숙정을 한 작품에서 볼수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이 영화는 이미 명작입니다. <웃음> 쾌찬찬은 성룡과 원표 그리고 홍금보가 함께 출연했던 가화산보의 대표작 중 하나입니다. 스페인 올로케를 통해 이국적인 배경이 특징이고 최종보스 역으로 베니 우르키데즈를 기용 성룡대 베니라는 역대급 결투신을 만들어냈는데요. 참고로 베니 우르키데즈는 당대 최고의 실력을 자랑하던 서양 격투가로서 가라데와 킥복싱 유도와 태권도 등 다양한 무술을 섭렵했던 액션 배우로도 유명했습니다. 날카롭고 매서운 공방으로 서로를 후려치던 성룡과 베니. 이들의 결투신은 현재까지도 역대급 레전드로 회자되며, 맹룡과강의 이소룡과 청노리스를 뛰어넘는 역대 최고의 동서양 대결신으로 남아있습니다. <목소리> 실감나는 액션이 돋보였던 레이드의 속편 전작을 능가하는 강렬한 액션씬이 속출하는 가운데에 최종 보스 우코와의 마지막 결투씬이 펼쳐집니다. 우코 역을 맡은 세셉 라흐마는이코우에이스의 버금가는 신라세 고수 극 중에서도 강렬한 카리스마를 선보이며 작중 최강의 무술 고수로 등장하게 되는데요 찐으로 치고 박는 두 사람의 여연에 보는 사람이 더 아픈 것 같은 미묘한 느낌 뼈와 살을 깎아 부수는 극강의 타격감이 화이자 2차 맞은 왼팔마냥 어마무시한 욱신거림을 안겨줍니다. 보기만 해도 온몸이 쑤셔오는 리얼 액션의 진수 사생결단이란 바로 이런 것 아닐까요? 각 분야의 무림 고수들을 찾아 연속으로 살인을 저지르는 끔찍한 연쇄살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범인은 무림의 은둔 고수였던 펑 위슈. 무려 세상의 모든 고수들을 꺾고 무림을 평정하겠다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는데요. 결투 시엔 상대방의 특기를 이용 완벽하게 제압해버림으로써 목숨 과 명예를 모조리 빼앗아가는 매우 악질적인 놈이었습니다. 결국 최후까지 살아남게 된 하우문 은펑 위슈와 운명적인 맞대결을 펼치게 되는데요. 견자단과 왕바오창의 치열한 접전이 돋보였던 구루의 명장면을 선보이게 됩니다. 현대를 배경으로 정통 무협 액션이라는 고전적 소재를 병합 색다른 재미를 안겨주었던 숨은 걸작이고요. 견자단의 팬이라면 한 번쯤 감상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명실공이 연문 시리즈 최고의 명장면 중 하나 홍사부와 연문의 원탁 결투신입니다 이미 살파랑에서 한 차례 합을 나눈 적이 있었던 두 사람은 이 작품을 통해 더욱더 탄탄하고 멋진 격투신을 선보이게 되는데요 묵직하고 힘있는 권격이 특징이었던 홍각권에 맞서 빠른 단타 중심의 영충권이 선보이는 지상 최고의 맞대결 무술 영화의 팬이라면 절대 놓쳐서는 안될 필견의 명장면입니다 연문 시리즈의 마지막 작품인 연문 사편 여기서는 아들의 미래를 위해 미국으로 향하게 된 연문의 이야기가 그려집니다 그곳에서 연문은 자신을 배척하는 중화회관의 사부들과 대립각을 세우게 되는데요 결국 무술협회장이었던 만종화와 1대1 대결까지 펼치게 됩니다 만종화의 무술은 부드러움으로 강함을 이긴다는 궁극의 무술 바로 태극권이었는데요 초단거리 무술인 영춘권과 초장거리 무술인 태극권의 대결은 그 자체만으로도 짜릿한 흥분을 전해줍니다 면문 시리즈의 묘미는 바로 이런 이종무술간의 색다른 대결을 보는 재미가 아니었을까요? 구양신공을 터득하여 최강의 고수로 거듭나게 된 장무기. 때마침 무림 6대 문파의 습격으로 명교가 위험에 처하게 되자 이를 뜯어말리기 위해 싸움에 참전하게 됩니다. 그런 그의 앞을 막아서는 소림의 수제자 용의 발톱을 형상화한 소림 용조수를 사용하여 장무기를 압박해 오는데요. 온 세상 와이어를 다 끌어다 쓴듯 기상천외한 움직임이 감상포인. 하지만 무협영화의 팬이라면 이런 장면에 눈이 돌아가기 마련 이죠. 아직도 속편이 나오지 않았다는 게 최악의 흠이지만 의천도룡기는 무협 영화 팬들의 필수 과목 중 하나입니다. 어! 서극 감독이 연출을 맡았던 황병 비의두 번째 작품 이번엔 사이비 종교 집단인 백년교와 더불어 부패한 관료인 남란 원술 력으로 견자단이 등장 무려 이연걸 대 견자단이라는 역대 최고의 대결신이 펼쳐지는 영화입니다 이 장면은 이연걸의 라이벌을 찾던 서극이 원화평의 추천을 받아 견자단 을 캐스팅 때마침 같은 학교 동기였던 두 사람의 합이 절묘히 들어맞 으며 역대급 시너지를 일으키게 된 결과인데요 영화를 통해 견자다는 세상에 이름을 알리게 되었고 이후로도 계속해서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참고로 두 사람의 맞대결은 그로부터 10년 뒤 다시 한번 레전드를 찍게 되는데요 어째서인지 붓기만 하면 전설이 되었던 두 사람의 맞대결 앞으로 한 번만 더 보고 싶다고 한다면 너무 욕심이겠죠 담력이 세다고 해서 이름도 장대담이었던 미친 단세포의 등장 귀타귀는 강시 영화 장르의 포문을 열어제꼈던 최초의 호러 액션 영화입니다. 당시 29살이었던 홍금보는 별명이 나르는 돈가스였고 그만큼 날고 기는 액션을 선보이며 뚱보들의 새로운 희망으로 급부상했었는데요. 극중에선 손오공의 혼을 접신하여 원숭이가 되어 싸우는 멋진 장면을 연출 그야말로 신들린 액션의 진수를 보여주었습니다. 홍금보가 왜 홍금보인지 보여주는 최고의 명장면이었죠 많은 분들이 요청해주셨던 살파랑 최고의 명장면, 견자단과 우경의 맞장신입니다 나이프 들고 깝치는 우경을 견자단이 3단봉을 사용해서 뚝배기를 까버리는 장면인데요. 두 사람의 미쳐버린 호흡이 감상 포인트. 일부 장면은 짜여진 동작 없이 두 사람의 즉흥 연기로 촬영되어 그야말로 핵소름을 안겨주었던 최고의 명장면이었습니다. 백문이 부려 일견. 역시 맞장은 골목에서 까는 게 최고입니다 장진과 오경 그리고 토니자의 미친 액션이 그야말로 환장하게 만들었던 장면 살파랑 2편은 전작과 전혀 연관이 없는 완전히 다른 작품입니다. 하지만 액션 하나만큼은 전작 못지않은 훌륭한 완성도를 보여주며 수많은 액션 팬들을 열광하게 만들어주었는데요. 솔직히 이 장면은 2대1이라 뺄까도 했지만 그러기엔 너무 아까워서 모르는 척 슬쩍 끼워 넣었습니다. 뭐이 정도는 눈 감아 주시겠죠? 하이! 고고 다네? 빙고! 저쪽은 블랙맘바 교복을 입고 철퇴를 휘두르는 일진 여고생의 등장 고구유바리는 오랜 이시의 충직한 보디가드입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엄청난 실력 왠지 스치기만 해도 밥 먹을 때 턱까지 하게 될것 같은 느낌이죠 후리아마치아키의 강렬한 카리스마가 돋보였던 킬빌 볼륨원 최고의 맞장신입니다 라이벌 관계였던 키도와 엘이 정면으로 맞붙습니다. 킬빌 전편을 통틀어 가장 사실적이고 박력 넘치는 리얼 액션이 돋보이는 장면이죠. 묵직한 타격의 공방은 마치 1편의 버니타 그린전을 떠올리게 만들지만 엘과의 대결은 그보다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느낌입니다. 보기만 해도 뼈가 시려오는 극강의 타격감 미치도록 거칠고 투박하지만 더할 나위 없이 멋집니다. Oh, uh, yuck! 도손의 최강자를 가리는 지하 격투 대회 30연승의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는 유리 보이카에 맞서 전직 복싱 챔피언인 조지 챔버스가 도전자로 나서게 됩니다 실제 무술 유단자인 마이클 제이 화이트가 조지 챔버스 역을 맡았으며 다양한 무술을 섭렵한 스트 액킨스가 유리 보이카로 열연, 화려하면서도 깔끔한 액션을 선보이며 수많은 격투 영화 팬들을 열광하게 만들었는데요 지금 봐도 여전히 멋지고 방역이 터집니다 감상도중 지릴 수도 있으니 기저귀 필수 혼자서 전당포를 운영하고 있는 36살의 AB형 남자 전직 특수요원이었던 차태식은 옆집 소녀 소미가 범죄에 휘말리자 오직 그녀를 구하겠다는 일념 하나만으로 그동안 꽁꽁 숨겨왔던 자신의 본캐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런 태식의 진가를 알아본 범죄 조직의 용병 람로안 자신의 주특기인나이프를 이용해 차태식과의 일대일 결투를 제안하게 되는데요 1인칭과 3인칭을 오가는 독특 한 카메라 시점이 감상 포인트 두 인간 병기의 목숨을 건 혈투가 영화의 하이라이트를 처절하게 장식합니다 <웃음> 그리스 최강의 전사인 아킬레스와 트로이의 국민 영웅 헥토르의 대결 헥토르에게 자신의 사촌동생을 잃은 뒤 분노에 휩싸인 아킬레스는 사랑하는 브리세이스의 만류를 뒤로 한채 단신으로 복수에 나서게 됩니다 브래드 피트가 직접 제작하여 스스로 가장 멋진 역할을 맡았고 가장 멋지게 연출을 했으니 뭐 장면 자체가 멋이 없을 수가 없겠죠 영화 역사상 최고의 대결 장면으로 손꼽히는 두 남자의 혈투 당시에도 훌륭했지만 지금 봐. 여전히 최고입니다 납치된 반려 코끼리를 되찾기 위해 나 홀로 적진에 쳐들어간 무에타이 고수 캄그런 그의 앞에 강력한 전문 킬러 프레이가 나타납니다 브라질의 전통무술인 카포에라를 구사하며 신들린 발제간을 선보이는 귀염둥이 프레이 영화 역사상 최강의 뚝배기 브레이커인 토니자에게도 이번 상대만큼은 왠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브라질의 카포에라에 맞서는 태국의 전통무술 무에타이 과연 승리의 여신은 누구의 손에 들어 주게 될까요? 와, 노인네 신이 엿신. 일본 최강의 무술 고수이자 흑룡의 교두였던 후나코시 후미오 겉으로는 세상 평범해 보이는 흔한 동네 아저씨였지만 막상 싸움이 시작되자 급격히 돌변 넘치는 방력으로 진진을 강하게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일본의 유명 액션 배우인쿠라타 야스아키가 후미오 역으로 열연. 실제로도 가라데 7단, 유도 3단, 아이키도 2단의 뛰어난 무술가라고 하는데요 특히 진진과의 결투 중 각자의 눈을 가린 채 치러졌던 두 번째 대결 시는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회자되고 있는 최고의 명장면으로 남아있습니다 이연걸의 정무문에서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최고의 격투씬 일본군 장교이자 영화의 끝판왕 이었던 후지테라오카와의 마지막 결투 장면입니다 어마무시한 파워와 맥집을 자랑하며 말 그대로 인간 병기다운 모습을 보여주었던 후지테라오카 진진 역시 빠른 스피드와 위력적인 발차기로 이에 응수하지만 압도적인 체급 차이가 발목을 잡 습니다 당대 최고의 액션 스타였던 이연걸과전 무에타의 챔피언 출신인 주비리의 만남 10번을 보고 100번을 봐도 여전히 멋있습니다. 평행 세계에 자기 자신을 모조리 쓰러뜨린 뒤그 힘을 흡수 유일한 1인이 되어 우주 최강이 되려하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모든 자신을 제거한 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게이브 뿐 이제 최후까지 살아남은 두명의 이연걸이 마지막 한 자리를 놓고 사투를 벌이게 되는데요 이연걸 대 이연걸이라는 독특한 설정 SF와 정통무술이 혼합된 신박한 액션 장면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이연걸의 팬이라면 반드시 봐야 하는 숨겨진 갓띵작. 와! 와! 파이도! 귀신 같은 발차기 실력을 가졌다고 하여 별명이 귀각칠인 남자 황비용의 가장 강력한 제자로 유명하지만 처음엔 조천패 의 보디가드로 등장하여 온갖 악행을 일삼았습니다 중력을 거스르는 신들린 발차기와 언제나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는 독특한 자세가 특징 지금껏 볼수 없었던 기이한 발재간으로 확실한 존재감을 드러내 주었는데요 황비용의 무형각과 귀각칠의 무중력 발차기 최강의 킥커를 두 남자의 화끈한 대결이 시작됩니다 시퀀트의 최종 보스이자 최강의 적 중국의 보물들을 외국에 팔아먹는 찌질한 외국노지만 마지막 최종결전에서 뜻밖의 무술실력을 발휘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 엄청난 발차기 시퀀스를 선보이게 됩니다 성룡의 모든 영화들을 통틀어 가장 강력한 악당 중 하나이며 깔끔하고 파워풀한 동작이 돋보였던 절대 고수 무에탈 챔피언 출신이자 성룡의 개인 경호원이었던 노해광이 연기했으며 한때 태권도를 수련한 경험이 있어 더욱 화려하고 깨끗한 발차기를 보여줍니다. 제 채널에서도 이미 꽤 여러 번 소개해드렸지만 몇 번을 봐도 질리지 않는 최고의 레전드 격투씬입니다. You ready? Of course. <laughs> <laughs> 뛰어난 무술 실력을 자랑하는 홍콩의 백만장자 진자오 오랜 기간 자오를 질투했던 논의화는 오로지 자오를 이겨보겠다는 일념 하나로 호주의 무술 고수인 알란을 초빙해 옵니다 이때까지의 성룡영화들과는 결이 매우 달랐던 굳이 장르를 정하자면 멜로우 격투물 흑과 백의 오묘한 조화가 돋보이는 깔끔하고 상큼한 대결신이 호기롭게 펼쳐집니다 이연걸과 성룡의 맞대결은 예상외로 다소 늦게 심지어는 헐리우드 영화를 통해 가까스로 이루어졌습니다 두 사람 모두 최전성기가 아니었기에 여러모로 아쉬움이 남긴 했지만 꿈에 그리던 드림매치가 눈앞에서 펼쳐지는 기분은 짜릿짜릿 몸이 떨려 지지지지지 지랄하고 자빠졌네 어쨌든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두 전설의 대결은 무술 영화의 오랜 팬으로서꽤 기분좋은 선물이었습니다 견자단과 홍금보의 피튀기는 한판 승부 단순 타격 액션이 주를 이루던 무술 영화계에 사상 최초로 종합격투기를 도입 1대 8안을 일으켰던 레전드 격투신입니다 견자단 대 홍금보라는 미친 조합과 쉴새 없이 터져나오는 그래플링 콤보 뒤지게 아플 것 같은 화끈한 타격감이 보는 이들의 시신경을 맘껏 조져대는 장면이죠 훗날 견자단과 홍금보는 연문 2편에서 다시 한번 재회 레전드 결투신을 그대로 재현하며 수많은 액션 영화 팬들을 감동시키게 됩니다. 무술 영화 팬이라면 닥치고 필견. <놀람> 이연걸과 견자단, 여기 또 다른 두 전설의 환상적인 대결이 펼쳐집니다. 검술의 달인 무명과 창의 달인 장궁이 펼치는 말 그대로 그림 같은 대결신. 맹인 악사의 연주에 맞춰 칼과 창을 나누는 두 사람의 모습은 말 그대로 자강두천의 진술을 보여줍니다. 수려한 영상미는 그저 거들 뿐. 장혜모의 우아한 액션 연출은 정말 언제 봐도 예쁘고 단아합니다. 走走哎呀就呀哎 이모백의 보물인 청명검을 훔친 뒤 온갖 행패를 부리고 다니던 옥교룡 결국 이를 보다 못한 이모백의 사제 유수련이 그녀의 앞을 가로막게 됩니다. 청명검을 손에 쥔채 오직 템빨로 승부하는 장제이와 다양한 무기로 응수하는 양자경의 고군분투가 감상 포인트 청명검의 주인을 가리기 위한 두 여인의 피 튀기는 대혈전이 매우 치열하면서도 아름답게 그려집니다. s 군 m 원 조화 Ehd m e e a r i g h t t h e r e All fun, Golay. 견자단과 마이크 타이슨의 묵직한 한판 승부 3분의 제한 시간 동안 두명의 전설이 주먹 대 주먹으로 맞붙게 됩니다. 부드러운 위빙을 구사하며 강력한 한방을 노리는 타이슨의 펀치와 빠른 연타가 돋보이는 연문의 영충권이 색다른 볼거리를 자아내는데요. 각자의 장점을 잘 드러낸 뛰어난 무술 연출이 포인트 타이슨의 서툰 표정 연기가 다소 어색하긴 하지만 그냥 못본척 해버리면 나름 견딜만 합니다 문팔 전통 계승자 자리를 놓고 두 명의 영충권 고수가 맞붙습니다 지는 쪽이 영충권의 계승을 포기해야 하는 일명 폐문 대령 동류끼리의 혈투인 만큼 시리즈 사상 가장 팽팽한 접전이 벌어지며 무기술부터 박수술까지 영충권의 다양한 바리에이션이 등장하는데요 두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세상 화려하고 절도 있는 액션 개인적으로는 시리즈 전체를 통틀어 최고의 맞장신으로 손꼽는 장면입니다 입니다. 연문 시리즈의 견자당과 언디스피티드의 스카트 액킨스가 치열한 한판 승부를 벌입니다. 아주 그냥 대놓고 동서양의 맞대결이죠. 아들의 유학을 위해 미국으로 건너간 연문. 그곳에서 그는 해병대 교관이자 인종차별주의자인 바턴 게디즈를 만나게 됩니다. 오직 공수도만이 최강의 무술이라며 중국인들을 뽀개고 노는 바턴 게디즈개새들 참결 이 주특기였던 연문 아저씨가 이 새끼를 가만히 놔둘리는 없 있었겠죠? 시리즈 특유의 중화민족주의와 백인들에 대한 편협한 시각이 썩 별로이긴 하지만 영화 속 액션 연출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시시오를 처단하기 위해 교토로 간 켄신 그런 그의 앞에 시시오의 오른팔인 세타 소지로가 나타납니다 새맑은 미소를 띠며 켄신을 도발하는 세타 곧 엄청난 속공을 퍼부으며 압도적인 검술을 보여주는데요 시리즈 중 유일하게 켄신의 영날검을 부러뜨렸던 알고 보면 가장 강력한 적중한 명이었죠 말 그대로 신속과 신속, 발도술과 발도술의 대결 영화의 메인 빌런은 시시오였지만 저는 왠지 모르게 세타 카와의 대결이 훨씬 더 흥미진진했습니다. 음. 자, 진중의시간다 바람의 검심 최종장 켄신의 아내였던 토모의 동생 유키시로 애니시가 중국 마피아의 두목이 되어 복수를 위해 돌아왔습니다. 복수의 대상은 다름 아닌 히모라 켄신. 물론 크나큰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었지만 하나뿐인 누나를 죽게 만들었던 켄신의 존재는 유키시로에게 뜨거운 복수심과 증오를 갖게 만들었죠.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힘을 가진 유키시로와의 대결 중국 무술이 혼합된 독특한 검... 검술로 캔신을 벼랑 끝까지 밀어붙입니다. 한동안 잊고 살았던 천함의 습격. 평소에 용돈 좀 주었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텐데 참으로 애처로운 상황이죠. 시스터 컴플렉스는 굉장히 별로지만 싸움 실력 하나만큼은 역대 최강입니다. 당대 최고의 액션배우였던 이소룡과 청노리스가 무려 콜로세움에서 맞짱을 뜹니다. 지금이야 흔하게 볼수 있는 유명 배우들의 크로스오버지만 당시만 해도 매우 참신하고 흥미로운 기획이었죠. 참고로 청노리스는 이 영화를 통해 배우로 데뷔하게 됐으며 미국 무술계를 통해 이소룡과 친분을 쌓게 되었다고 합니다. 힘과 스피드의 맞불, 동서양 최고 실력자의 대결이라는 1대1 맞짱신의 기본을 다져 주었던 역배 최고의 결투신 중 하나 청 노리스의 가슴 털을 쥐어 뜯던 이소룡의 포효가 아직까지도 뒷전을 때립니다